스톤입니다어 <웃음> 블랙 카메라에 이제 방송 앰프 연결해서 시연을 하였고요. 주차장에 침입이 감지가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동녹 파일이 방송되게끔 톤 이벤트가 들어오면 이렇게 알림음을 할수있게끔입니다 외부 차량은 즉각 이동 주차 바랍니다. 자 이식수 과장 잠깐 한번 주차장에 갔다 와주세요. 자이직수 과장이 지금 주차장을 넘어가고요. 주차장 쪽에 저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제 나오면 이런 식으로 MBR 파워업 이렇게고 마찬가지로 NDS 솔로에도 이렇게 녹음 파일을 나올 수 있게끔 하였고요 CMS는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고요 월 쪽에 이런 식으로 이벤트 파워드입니다 한번더 갔다 와주세요 이렇게 배회를 하게 되면 인식을 해서 이런식으로 자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자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해야 되는데 검색 범위는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로 cms 에서 m v r 도 가능하시지만 cms 에서도 이렇게 검색 모드 들어가셔서 여기 확장 단추 눌러주시면 어, 4 0 0짜리 엠스톤 D 시리즈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역시 엠스톤 DAI 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시고 검색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방금 뜬 객체들이 나오고요 하나 뭐 클릭하셔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로 재생할 수 있게끔 자동 재생이 났거든요 그 다음 항목도 마찬가지로 다음 항목 자동 재생 넘기면 이제 좀전거 보시다가 한5초 정도 플레이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뭐 저도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죠 이런 거 나오고 뭐몇초 전부터 이렇게 플레이를 하시는 게 낫겠네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막 배회를 해서 막 이런 플레이 재생이 나오는 거죠. 요거는뭐 설정하시기 나름이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도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올해 이제 새로 이제 라인업 하는 카메라인 만큼 하여튼 앞으로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